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미먼지 좋다 했는데 오늘 오 좋네. 뭐냐? 저저 저 이렇게 맨날 거치대에다가 핸드폰 하나고 잠을 잖아요저 원래 그거 하이킥 보거든요.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면 맨날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자동대로 이렇게 멈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노가 맨날 꺼는 거였어. <웃음> 시끄러워가지고 유산균을 먹어야겠어 가서 체크만 향이신나서그쵸죠 쉬었어요, 됐어? 쉬었어요 쉬어요 됐어? 이게 원래, 원래 냉동보관 해야되는 거고 먹을, 먹기 직전 해동해서 먹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해동이 어제부터 됐어요 잘안 찌는 떡인데 잘안 찌는 떡도 있어요 있어요 아 진짜 또 설명 하면 또 설명 한다고 또 웃을 거고잘 들어요？잘 들어요그현서이 만든 미로 만든 어요잘아아무잘먹으요 했는데 승관 씨, 승관 씨, 우리 이제 옷 갈아입으로 갈까요? 옷 응. 갈아입. 응. 응.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웃음> 이번 콘셉트는 카메라에 의식하지 않는 브이로그 느낌이야. <웃음> 아. 너무 성의 없게 쓰는 거 아닙니까? 브이로그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너무 귀한 척하는 거었나? 아니야. 아니야. 거거 <웃음> 검거 완료 아 이거 브이로그 느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밀착취재 느낌이잖아 쉬는 시간 짧게 가진다 해서 야, 지금 일단 음. 커피만 음. 좀먹고 이런 느낌 알지 커피 마시는 중다 섞였어 ASMR 브이로그 <웃음> ASMR 아 브이로그 느낌 어떻게 되지? 에이 형 냄새가 아주 냄새가 <웃음> <웃음> 아 속, 속을 뻔했어 다 티가 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되겠어? 카메라맨 바꿨거든요 지금? 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음, 약간 이런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 피곤하다 난 전혀 이걸, 이거 있는 걸 상관 안 하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야 비록 지금 나도 신경 쓰고 있지만 진짜 웃기다 <웃음> 브이로그 잘 찍고, 잘 찍고 싶은 사람의 브이로그 <웃음> 이제 데뷔 초 느낌으로 가면 이런 거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저기 대기실에 들어가 보실래요? 네, 들어오세요 <웃음> 저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비 <웃음> 형이 지금 말했거든요 마피아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어야 된대요 다 티가 나는 사람들이 마피아가 된것 같아요 홍두훈이 <웃음> 형은 지금 거의 100%고 도연 누나 살짝 의심해봐 화장실까지 들어오네요 <웃음> 튀좀가아 아, 브이로그. 브 <웃음> 브이로그. 팬이 있어요? 네. 네? 저, 저 있어요. 어, 뭐 쓸게요. 네? 아니 아니 네, 네. 그렇죠. <웃음> 진짜 먹고 싶다. 하... 옛날 마카롱 진짜 안 좋아했는데, 너무 달아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맛있어.